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. 구독. 따라 해보세요, 선생님들. 구독. 구독. 구독. 머리 깎았다. 아! 뭐야, 씨. 왜 이렇게 대놓고 가? 뭐가 이렇게 대놓고야? 아! 뭐야, 이거. 사기챔 아 뭐야 보통선 안 밟았네? 너가 죽여라 아 보통선 안 밟았네? 나이갈생갈 없는 없는고 같고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아닌가? 저이가고싶스나이데적정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와드 박아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아스나 빨라 나나 빨라. 아이게 너 뭐가 죽어야? 아니야 오늘 잡을 수 있어요. 왔나 보네. 너무 봐 누가 봐도 왔는데 이거. 나 여기 있어요. 얼굴에 써 있는데 이건. 아 이게 안 맞아. 좆이 그치? 포켓 okay. 좋... 방금 좀 존나 잘했다. 안 돼, 형. 뭐 잡으셨어요못 잡을, 잡을 것 같은데. 어, 되겠다. 레드라서. 어? 자, 공 부르면 여기를 죽는 거 아니야? 어. 피해야 된다고? 음. 한 번이 좋았어. 나이스. 오늘 내가, 오늘 약간 뭔가 좋다 했지, 분위기 이거. 뭐야 이거? 연습. 아! 오늘 음, 그런데 바텀 가서 집어 얹 으지만, 안되 겠는데 이럴 때흥에 취해 가지고 바텀 틀안되는거탔을때그원딜 한테 죽 으면 게 임이 터지 거든 아 괜히 탔다 이러 면씨 납니다. 살수 있나? 아니, 지렸지, 지렸지, 지렸지. 시간 전날 걸었어. 웃기 못했어. 아 잠깐만 죽겠다입참안아이 이 정도 뺐으면 나쁘지 않은데. 뺐으면 살아. 탈려가지고 다운이야. 오, 구젤라. 야 근데 오른궁 대박에다가 밑보궁 덮이고 거기에 탈리아 에어본 뜰거 생각하면 끔찍하긴 하다 멘토 없나? 아와 한타 제대로 줬는데 이거? 아.. 녹턴탈이? 약간 생각도 못했다 아니, 이거 한 라인으로 하면 안될 돼? 어, 나이스. 이러면 됐다. 아, 조이가 너무 잘 줬다, 방금. 조이 최고. 조이 최고. 조이 짱. 조이 만만세. 야 이거 대사비채 어, 아니 미녀한테 맞는데 너 저기 아 초시계 빨리 나가라고 아죽악 휴한대 아어어우우왜 나만 봐얘나 청가분 올렸어 친구 제발 제발 19점 근데 한판 더 이겨야되냐 설마? 아 88점 뭐야 컷 왜이렇게 높아